성이 어, 이거 거의 실종상태네 대박! 왜 이제 왔을까요 그러니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볼살, 턱살! 허, 이거 안 빠져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방 흡입하러 갈 건데 그 전에 인터뷰를 하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웃음> 저는 이윤하라고 하고요. TV 홈쇼핑에서 쇼호스트를 하고 있어요. TV 보면 자동 주문 얼마. <웃음> <웃음> 그게 저예요. 네, 제가 한 일이에요. 오늘은 어떤 것 때문에 오셨어요? 제가 화면에 나오는 일이다 보니까 제 얼굴을 많이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통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윤곽 수술하는 병원도 다녀보고 하다가 근본은 20대 때부터 이 빠지지 않는 이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 병원 다녀보고 하는 중이에요. 여기 이마 같은 경우도 조명이 이렇게 꽂으면 여기가 이렇게 좀 비어 보이는 느낌이 살짝 있어서 그냥 그 부분만 좀 보완하려고 지방이 식 여기는 지방 흡입. 다른 거뭐 해볼... 하신 너무 많아요. <웃음> 너무, 많아요. <웃음> <웃음> 너무 많아요. 윤곽 주사는 네. 당연하고, 아큐스컬프, 지방 흡입 여기도 했었고, 옛날에 아, 네, 여기도 한 거예요. 쇼호스트라고 하셨던 거. 네. 어, 이렇게 녹화가 아니라. 그쵸. 아. 이렇게 최근에는 헤어 쿠션이라고 까맣게 칠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렇게 비어 아, 보이는 아, 걸 아, 칠하는 네. 그런 쿠션 있잖아요. <웃음>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옆부분에다가 다 칠했어요. 그래서 소 효과가 있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웃음> 방송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날이 하필 스튜디오가 에어컨이 고장이 났거든요. 어, 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전 땀이 흐르는 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보시라고 막 축소 효과가 있다는데 여기 이렇게 커게 아! 달아! <놀람> <호기하고 놀람> 그래서 그날은 이제 자괴감에 빠지는 그런 날이죠. 네, 혼자 진짜 <놀람> 나면서막 <웃음> 진짜 주도라 <죽어라> 하서돈 <놀람> 받고 일하면서 이런 생각하면서 그.. 어 네! 네. 피부가 굉장히 공안이신데 <놀람> <혹시, 놀람> 나만의 피부 관리법이 있 <놀람> <놀람> 피부 관리법이요? 하고 나 네 어. 어? <웃음> <웃음> 죄송해요 <그래서> 드릴 <웃음> 답변이 없네요 원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혹시 있으세요? 원장님 믿고요 <웃음> <웃음> 일단 믿고요 진짜 있는 대로 다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제 소원이에요 어서 이번에 잘 돼야 돼요 진짜로 와. 그거 같아요, 홈쇼핑에 클렌징 제품 많이 넣잖아요 거기서 왜 <웃음> 모델, 모델분들이 세수 엄청 많냐잖아 미니돌아다 꺼내아나요 되게 세수는 터프하게 <웃음> <서포하게> 하시네요. <웃음> 벌써 다지우셨어요한번더 해야 될까요? <웃음> 혹시 오늘 편하게 가야 까요왜 이렇게 피곤해요 화장 지워가지고. 그나마 있따 나우 going t 이 s l 게요 p I'm going to s l 야 e p I'm going to sleep. I'm going to sleep. I'm going to sleep. 네. 지금, t 김이 하고 있어요. 여기 어요는없어요 네, 없어요 눈 했는데... <웃음> 빅래해줘... <안 되겠네. 웃음> 지금 시 26분이에요. 안금지네 지금, 지금, 지 지금, 지시2 6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이금 집에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이렇게 아프지 않고 응. 기대가 돼요. 월 밤에 땡기이 잘해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웃음> 아, 손이 이렇게 구나 저는 제가 이만큼 부은 줄 알았어요. 다들 그러시죠? 진짜 그래서 너무 어제 사실 우울했거든요. <웃음> 톡으로 사진을 보내셨어요나 하고 왔다니까는 네. 야, 너, 너 얼굴 어떻게 하려고, 방송 이지 어떻게 하려고. 오. 어머! 형, 어, 이거 거의 신종한테네? <웃음> 대박! 어 이게 제 생각한 거랑 너무 다, 아예 다른데요? 네. 제가 기대한 수준의 이상 이상인데? 그니까. <웃음> 어떡해! 대박. 아, 진짜 저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거든요. 어, 세상 대박이다. 어, 진짜 대박이에요. 어, 너무 잘되는데요? 저 별로 그렇게 막 많이 뺀것 같지도 않았는데. 이거 제가 어플라이도 이런 라인이 안 나왔다니까요? <웃음> 대박이다. 못 빠져서 한 달이 뒤에 안녕하세요. 지금 수술한 지2주가안 됐어요. 한 11일 차의 후기를 보내드립니다. 병원에서 일주일까지가 가장 많이 붙는다. 그 마의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하루하루하루가 달라지더라. 제가 수술한 지 아는 친구들은 너 여기 턱 라인이 쫙 붙은 것 같아. 날렵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깨끗해진 것 같다라는 좀 말을 많이 들었고요. 주변 반응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너무 기대가 되고 되게 설레요. 내일 아침이 설레고 모레 아침이 설레고 일주일 뒤가 기대되고 이주일 뒤가 기대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너무 만족스럽고요. 앞으로 더 예뻐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